2차 22년 1월 15일 스타트!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되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좀 들어가 봅시다. 이게 들어가면 돼? 어, 그래 그래. 들어가야 돼. 조심히 들어가야 돼. 건물이 봐봐. 다 허물어졌잖아. 다 허물어졌네. 조심 이거 조심하 해. 지금 흘러내릴 것 같아. 여기게또몇는가 이거 근 여기, 여기 몇번 와봤냐? 한번? 어, 이 꼬리는 여기를 한번 와봤지만 저는 생처거든요 처음 와봤어요 이쪽에만큼 소리 났는데?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집 안으로 대나무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 이렇게 대나무가 존재한다기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다 구신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가 대나무도 있고 막 구신 기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이런 대나무 자체가 이 습한 곳이거든 귀신들이 이 길을 좋아해.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뭐대아 우리 집 뒤에 대나무가 있어요. 거기 귀신들 많겠네요.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왜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도 여기서 에어 있는 걸 내가 느꼈잖아. 뭐 응? 안 올해는 안 있을게 내가. 에? 죄송히. 아. 자대게요 고마. 아, 마 고마. 마요고 대화 그래서 필을 잠깐만 낮친 거예요. 봉, 잠깐만. <목소리도> 마야 앉아 갖고 있는데 꼬마야 여기에 지금 꼬마 기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있는디 나 잠깐만 좀 앞으로 너한테 가도 될까 안돼 가도 돼? 가도 돼? 어? 비슷한척보다 가도 돼? 여지게 어.. 가지마.. 오 잠깐만 잠깐만 봐봐 봐봐 응? 우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와나 진짜 왜 그냥 오늘? 장남님 신경 채. 어 뭐야? 어이 소 무슨 소야? 잠깐만 이게 소리가 났으면은 분명 여기 이 건반 안에서 뭔가 뭐 움직여 움직일 거 아니오. 음 어? 어, 아, 아, 아, 나... 와나 방금 나... 소리 났었는데 열어보자. 와 잠깐만 잠깐. 뭐예 손자구. 손자. 우와 맞다 맞다. 뭐 갑자기... 있어 안에 뭐 있어. 어? 뭐야? 너 안에 뭐 누구 있냐? 안에 누구 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네? 여긴 절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와, 나도 근데 내가 대가리를 좀좀좀 냄이라고 보고 싶다. 뭐야? 그럼요, 도못 들어갑니다. 아니, 가 이렇게 생겼네. 어, 나도 이 소리 같다요. 엄청 좀.. 어디가? <목소리> 어? 와.. 나 진짜 왜그냥 오늘? 장 <목소리> 맞죠? 나도 이 소리 같다 아 잠깐만 카메라 아이 소리가 들려 이 소리 같다 뭐지? 하는 데가 초액이긴 한데, 응 초액이긴 한데 아까 그 꼬마는 뭐고, 보고... 뭐지? 저것도, 저것도... 응. 카메라 한번 잡아봐봐. 네. 카메라 잡아갖고 한번 비춰줘. 제가 재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에게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만 음. 이런 식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이렇게 이런 잡고 있었는데 응? 음? 뭐? 와시 깜짝이야. 뭐 잡고 있으니? 야가 음. 여기 혹시 머물렀을 게 뭐? 이것 때문에 머무는거 뭐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뭐 혹시나 뭐가 있는가 하고. 다른 것 때문에라.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가니? 장난? 응, 자신의 그냥 존재 정도를 알리려고. 그런 거 아니가니, 그냥? 알리려고? 응. 안에 뭐가볼랍니까님 아, 근데 가슴이 계속, 계속 아 보니.. 가슴 계속 아프다고 니 그러지 마십시오. 응? 형님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님 제가 누굴 의지 합니까? 너? 예. 이긴 고생 더 하고 싶어. 없습니다 앞전에 보고 고기 먹을까? 자지 않네. 알잖아. 응? 못 찾습니까, 님 지금 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자꾸들이 많네요. 기운 자체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어. 저기다. 잠깐. 아, 있다! 음, 아 깜짝이야. 어, 잠깐만, 뭐, 깜짝이야. 잠깐만. 뭐 깜짝이야. 아, 잠깐 뭐.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 야, 아, 사람 생 야, 잠깐만. 여러분, 제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뭐, 뭐, 뭐 동그랗게 뭐있길래사람이서 귀신. 아, 저기, 아,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 진짜. 아, 시청자분들도 봐봐. 저도 나도 그러잖아 지금 다와미치겠다아 그래? 어. 아 그럼 인정해줄게. 네. 너희들 둘이 있잖아 맞지 얘들아 어? 괜찮아요 이님? 이거를 만졌던데도 이 일은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흔히 어? 흔히 아 잘하지 흔히야 잠깐만 형님 응. 응. 왜 그래 왜? 응. 형님 맞아 형님 응. 형님 맞죠? 형님 응. 또 너... 뭐야? 그냥 불러봐 그냥 부른 거지 않은데 또 지양이 왜? 도시니 그냥 불을 이어 보고 있어. 네. 음... 그냥... 형님 어디가? 응, 가 예. 다행이다씨. 쏘치가 아닌 줄 알았어씨. 아. 근데가 아니고 뭐뭐 뭐 잘생긴 오빠냐? 아, 아 여자로 나 여자로 보지 말라고. 아니 나 현님 갑자기 뭐 음, 흥얼거리길래. 아 그. 아, 아. 잠깐 제가 좀 싫었었는데 음. 와어 아, 얘기해줘 얘기해줘 빨리 어 오, 하지마 다시 충전 눌렀어 충전 다시 진짜 눌렀어 잠깐만 와 아니 여러분들 방금 잠깐 음, 음 하다가 여러분들, 내가 잠깐 실렸는데 갑자기 내가 집어을 하겠나? 깜짝 놀랐 <웃음> 하는 말이 이래요. 응.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살아생전에 어? 예수를 믿으면은 어,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왜 어, 그와 반대로 이렇게 여기를 떠도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 하네요. 음... 아, 예. 음... 그래서, 어, 아까 보면은 그 남자 뭐 소리도 들리기는 했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이 여기 장소가 어 구신들이 어 지내기가 좀 좋은 좀 그런 적합한 장소거든. 무슨 음. 얘기 자체가 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보면 막 아까도 그대가 얘기 했 듯이 뭐 대나무가 안에서 대나무가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아 구신들이 많다. 아 우리 집어 뒤에 마당에 보면 대나무가 많네. 우리 집 집에 구신들 전남이 많겠네요. 근데 많겠네. 내일 대나무 싹 비워볼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응응. 거기 환경에 또 그게 제 조건에 맞게끔이 렇게뭐그이거좀 그러... 말하기가 너무 복잡해. 너무 이거 풀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알겠습 yes, yes. 응? 음, 야, 대답하시네. 오늘 어, 좀뭐좀 아쉽긴 뭐좀 한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가시죠와장십시오 제가 레시에 비춰질 테니까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게 무이소리이 같은 거친 네.